안녕하세요 샤슐랭입니다 오래되어 검어틱틱한 바나나 그냥 드시기 싫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뻥이고요 <웃음> 제가 검게 변한 바나나를 먹기 싫어서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바나나 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재료는 식빵 바나나 초콜릿 시럽 이렇게 딱 3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식빵 가장자리는 잘라두시고 잘라놓은 식빵 가장자리는 러스크에 드시거나 스프먹을때 위에 뿌려드셔도 좋습니다. 식빵은 얇게 눌러서 밀어줘야 하는데 저희집에 밀대가 없어서 요걸 사서 영상을 찍을까 하던 찰나에 랩으로 그냥 밀어버리기로 했답니다. 랩도 잘밀리더라고요 또한 요 밀대 대용으로 쓰는 랩은 한번더 바나나 롤을 만들기 위해서 긴말이 쓰듯이 써야해요. 그래서 필요하고요 너무 많이 상한 바나나 부분은 칼로 도려내줍니다 밀어놓은 식빵 위에 초콜릿 시럽을 발라주고요 저는 초콜릿 시럽이 집에 있어서 바른거지 초콜릿 시럽이 없으시면 뭐 딸기 시럽 또는 뭐 집에 잼요런거다 있으시잖아요 예,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요리당 등으로 발라주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단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음, 알아서 하시고요. 왜냐면 바나나와 식빵이 잘 붙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를 발라줘야 해요. 돌돌돌돌 김밥 말듯이 말아주면 됩니다. 아까 밀대 대용으로 썼던 랩으로 한번더 말아서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모양 그대로 썰어서 접시에 담으면 완성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기도 많이 어렵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집에서 도시락 싸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포만감도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서 갖고 가셔서 따뜻한 차한잔과 함께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간식으로 만들어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 좋아요, 구독 잊으셨다면 지금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